오늘의 게스트는 마크 초보 김난니 오셨습니다. 김난니예요, 김난니. 와, 근데 옷을 와. 갈아입은 거 같다, 너. 맞아요. 맞아요. 너 왼쪽 다리 그거 이거 대바라지게 이거, 이거 망사 뭐야? 이 예쁜 망사 스타킹 봐 맞아, 망사 얘기. 되게 이쁘기만 하고만. 맞아. 어? 어? 이게, 이게 아주, 너무 옛날 사람이야. 이게 아주 왜, 까져가지고. 왜, 이게... <웃음> 어머 어머 어떻게 어? 그런 심한 말을 할 수가 있어, 캐비님 나니... 아, 정말. 너 뭔데 변호하냐, 뭐 김난니 변호사냐 너가? 아니 제 생일까지 나 지금 원기용 모으는 중인데 나한테 생일 선물 줬는데 어.. 19구매니 캐릭터 옷을 줬더라고 잠옷을. 캐비님? 이 진짜 난이야 너 진짜 대바라재네구나 아니 아버지 들어봐요. 퍼킹앤타이. 파킹... 빗소리가 핸드폰 번호가 한번 바뀌었잖아요. 그냥 내가 얘 핸드폰 번호 바뀐 걸 몰랐어요 근데 카톡에는 뜨잖아요 그래서 미시리스트를 봤다? 근데 그게 미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시리스트에 그걸 위시리스트 올려놓으셨다고요? 그걸 해명을 해줘야 될것 같은데? 어, <웃음> 전 번호 네, 아전 번호 전 아, 번호 근데 그전 아아 사람은 뭐야? 그전 사람 전 번호, <웃음> 번호 가져간 그 사람은 <웃음> 뭐야? 뭐야? 근데 난이 생각에는 이제 아비쑥 정도 되면은 어요런옷 원할 수도 있겠다 <웃음> 잡단방이 올렸는데 아... 이상한 건 아니고 그냥 애니가 아 상금영화 애니였어 맞아 맞아 캐릭터는 귀여워 아... 그래서 내가 아 저거 뿅어 아, 아, 아, 아, 아. 잠깐 특별리 카톡 아이디 바뀌었어요? 아니 그건 안 바뀌었는데? 어 근데 위시리스트 저 카톡에만 카톡 고정인 거잖아 전화번호 상관없이 너 저거 떴었어 아버지 봐봐 내가 대고 나... 하게 아니야 떴뜻기 중고... 근데 <웃음> 저는 그 다음... 이 논란 딱 정리할 수 있으면 주문 놈도 변태고 받은 놈도 이상하다 나니는 몰랐을 수 있는데 그걸 위시리스트에 넣은 빗소리는 <웃음> 저거 내가 안넣었다니까? <웃음> 난 모르겠다 저는... 난 모르겠다 각자 우리 우리 시청자들이 아니, 각자 예차님은... 생각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우리의 호스트 예찬님이 일단 컨텐츠를 한번 알려주시겠습니다 예. 자 일단은 지금 이 서버는 평화로운 모드인데요 근데 이제 난이도를 이지모드나노멀모드로 바꾸시고 동굴에 들어가시면 굉장히 이상해질겁니다 애당초에 블럭을 캐면 굉장히 이상해요 어? 10개 나와요 열 어, 10개다 어 그렇죠? 10개씩 나오네 블럭이 어 모든 것이 10개입니다 어? 우와. 개꿀 우와. 모든 아. 것이 10배입니다 그러면은 어, 이거 우와. 예찬님 네. 같은 경우에는 얼마만에 깨셨어요? 이거 엔더드래곤까지? 1시간 40분? 근데 저는 모든 에. 것이 100배였어요 여러분들은 인원수가 많고 또 에. 이제 특이한 그게 하나가 더 있기 때문에 어려우실 거예요 <웃음> 잠깐만 <웃음> 잠깐만 근데 뭐든지 열배인 거죠? 그렇죠 그럼 사람을 죽여도 열배인 거네요? <웃음> 한번 해보시겠어요? 내가 그 나무 20개를 가지고 있는데 날 죽이면 200개가 나오려나? 어? 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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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신야 잠깐 야 잠깐만 야 신기전이야 신기전이야 야 그러면은 이거 기왕에 우리 약간 타이머 텍처럼야야 어택처럼... 이거 맞아 아니 근데 어왜 제작 되는캡는데열개안 나오네 이건 또 내가 설치한 건또안 나오나 보다? 아 본인이 설치한 거는 안 나옵니다. 뭐야 왜 이렇게 똑똑하게 만들었어? 예차 님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버그를 찾아. 는 집에 있는 집에 있가 집에 가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우리 있는 집에 있는 집에 있있어아우있가죽에있아 집에 있는 집에 있는 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라는 집에 있는 집에 있는 집에 복사해! 복사해! 집에 있는 나 죽여. 죽여, 나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영가왜왜 stop, s 왜 죽여? stop, stop, stop, s t o 아 stop, stop, 아니, o p s t o 어 stop, 치 먹어 먹어 먹어 p stop, s t o 치 먹어! 경 p stop, s t o 이야야 근데, s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스탑! 스 stop, stop, stop, stop, stop, stop, 가 t o 먹 stop, stop, stop, stop, stop, 어 제 방송 화면 봐 주실 수 있어 요 이거 좀 이상한데 <웃음> 이게 아니, 가능한 어, 일인가 이거 절대 이거 이상하다고 말하면 안돼 이거 봐 화살이 뭐야? 100개씩 들어오는데? <웃음> 이거 활 100개 뭐야 이거 오 나무야 가뭄비나무 판자 나 이거 100개 아. 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아. 좀 해봐 야야야 아 이게 제가 그 맨날 혼자 하다 보니까 이 플레이어가 많았을때를 가정했을때 그 어떤 버그가 생긴지 테스트를 못해봤거든요? 아. <웃음> 근데 예찬님 이거 지금 왜 스켈레톤이 우리를 포위를 하고 있지? 지금? 어디로? 아그 <웃음> 참고로 말해드리자면은 예. 이 세카이에는 모든 몬스터가 사라지고 온리 스켈레톤만 뜬답니다 아. <웃음> <와>. <웃음> 아니 그냥 야 신기전이 사방에 설치됐다고 보면 돼 지금 상황이 <웃음> 자 참고로 말해드리자면 이 스켈레톤의 스폰율도 10배입니다 미친! 와우 야 여기 아이템 <웃음> 어야 끌... 잠깐만 야, 그... 와 화살 봐 야야 야, 화살 주워서 우리 응전해 응전 서버 에 걸렸는데? 안 l t of the n 잠깐만요. m n o 어요 bolt of f 세요 서버 m n 어요아버를 물리쳤다! f 버를 e 리 m not a bolt of 버 i r e I'm not a bolt of fire. 려 m not a bolt of f 사람 죽이면 안 되겠다. 사람 죽이면 아이템 복사돼. 아이템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음, 너무 많이 돼. 이러다가 이제 캐빈 님, 내일 그 예찬 님이랑 연락 안 되는 거 아니야? 뚜뚜. <웃음> 예찬 씨? 예찬 씨. 뚜뚜뚜. <웃음> 예찬 씨. <웃음>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인 거 같습니다. 아 어, 인터넷이 끊기셨대. 아, 인터넷 끊겼대. 대박. 아, 그래. 예찬 님 컴퓨터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야, 인터넷이 끊겼다고? 최대한 우리 안 죽고 해야겠는데. 야, 그러면은 아예 하드코어로 <웃음> <웃음> 죽으면 탈락 <웃음> 죽으면 탈락으로 해볼까? <웃음> <그거> 탈락이야? <웃음> 아니 <웃음> 그러면은 초반에 후루 죽겠는데? 아 살아왔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저희가 최대한 안 죽어볼게요 사람이 잠만 오케이 이제 어 근데 지금 아침일 때 얼른 준비해야겠다 아니 내가 사냥했는데 어? 용비야한 남자야? 와... 그걸 그렇게 말한다고? <웃음> 지가 훔쳐가 놓고 하나 혼자야 <웃음> <훔쳐갔다니>. 이러고 있니 <있네. 웃음> 응. 훔쳐갔잖아 내가 죽이는 거 보고, 뒤에서 보고 있다가 그냥 에이 그참거그좀 먹어 그, 뭐, 뭐, 하나 그거 뭐, 뭐 가져간 뭐, 거 가지고 뭘뭐 그거 있지 좀... 같이 뭐 구워서 먹을 텐데 그걸 아참 다들 그냥 같이 먹으면 되지 뭐말 맞네 그 협동 좀 그러니까. 합시다 협동 좀 뭐 횃불이랑 뭐 철이랑 이런 것만이라도좀 어? 해놔야겠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동굴 있는디? 아니 동굴이 아니라 되게 큰 데가 있는디? 몬스터가 아무것도 없는 거 내가 확인됐을라로아직 뭐, 아침이라.. 여기 봐 오오 야 여기 좋다 어, 저기 철도 있어 연비야, 어, 몬스가 얻기는 뭐가 없어. <웃음> 몬스터가 아무한테만... 내려가서 확인해볼래? 아니면 이 앞에 있는 철만 어떻게 먹어볼까? 혹시 어, 연비야... 내려오지마! 내려오지마! 내려오지마! 내려오지마! 내려오지 어? 와, 3명 탈락이요. 근데 오, 나는 궁금했던 게... <웃음> 연비야, 너 혹시 장래희망이 고승도치니? 죽였다고 지금. H는 너가 죽인 거야. 네가 죽인 거야, 나쁜 사람아. 이 바로 앞에 철 있거든. 요것만 먹자. 굽꾸이 저러네. <웃음> 어, 야 여기 속탄도 발견했어. 근데 탈락 어. 아니야. 그냥해. <웃음> 야 그리고 어 그런 거 하지마. H 요즘에 어 멤버 관련 마음 열여가지고 너네가 탈락이라 그러면 진짜로 소심해진다고. <웃음> 이도만 말한 건데 말씀하시면 어떻게요? <웃음> <웃음> 제가 방금 화살 엔티티를 그 지워봤는데 <웃음> 화살이 만기가 있더라고요. 와. 아아 <웃음> 아, 지네들끼리 전쟁이. 투디야 바로 거기야 거기를. 조심해, 나를 나나나나 오케이, <웃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리야. 전 시작됐다. 시작됐다. <웃음> 시작됐다. 가자. 시작이 되었다. 전쟁이 내가... 시작됐다. 네? 다 잡았나? 다 죽였나? 다는 안 죽였는데. 걸려요. 아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있어. 이 정도는 우리가 처리하고. 피해서 뭐 하고 있 아, 이 정도가 그 정도가 아닌데. 와 됐어. 와! 와! <웃음> 일단 나가 일단 탈출. 잠깐 탈출. 고기 먹고 고기 먹고. 고기. 어, 렉. 어, 잠깐, 잠깐 기다려, 기다려. 여기는 야 여기 여기 요 여기야, 여기. 와! 야, 야, 오. 화면 겨 화면 겨 화면 겨여기 여기 <웃음> 여기 밑에. 여기. <웃음> 아, 여기. 와야 어, 이거 아니 지금 이거 엔티티 지워야 돼. 화살 엔티티 지워야 돼. 이거 빨리 끝나. 오 됐다. 됐다. 오. 오, 됐다. 오 풀렸다. 풀렸다. 보이는 철만이라도 어떻게 죽게. 야, 이거 거의 밤 된다. 슬슬. 저기막막 동그란 게막 있어 가지고. 아, 뭔가 했더니 아! 아! 아! 점점 대기 걸린다. 아! 저내 걸려. 야, 잠깐만. 야, 여기 우와! 며칠잖아. 우와! 나 죽어. <웃음> 거기 들어가지마! 거기 지옥이야! 야, 스켈레톤 아포칼립스였어, 이거. 야, 저기 전쟁 났네. 야,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고 만든거야 자자. 있습니다. 그래, 자자. 자자. 어? 일단 낮을 만들어야 돼. 방법이 뭐가 있는 거지? 방패인가? 역시? 아 근데 난 핑크침대 아니면 잘안누는다 아니, 사실... 일어나 일어나 그럼 너 일어나 <웃음> 나가 <씨>. 그냥 <웃음> 나가 <웃음> 나가, <웃음> 나가 필요 없어 고슴도치가 되라 참고로 제가 깬 거는 그 스켈레톤 버전은 아닙니다 아이씨 <웃음> 아 근데 왜안 자지지? 빨리 잡아 나안 일어나고 있어 됐어 너 사줘 사줘 사줘 사줘 방을 보낸대 됐다 오 됐다 됐다 거기서 철이랑 야 마을 털자 마을 마을 찾아 어 좋아 좋아 응응 응, 응. 마을 찾아 자 아, 빨간 줄이 써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예아 실시간 패치 어떤 패치 된거죠 지금 이게 아그 여러분들이 절대 못 깨는 난이도 에서 어 절대 못깰것 같은 난이도로 바뀌었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웃음> 배 만들어놨어요. 배. 어 굿. 갑시다. 어? 근데 그러면 골레면 타서 나오는 철도 열배인가 그러니까 그럼 40개 나올 거 아니야 거의. 그럼 말만 찾아도 됐네. 가져가자 가져가서. 음. 잠깐 흩어져서 찾아봐야 되나? 이거 반대기 전에? 어, 나랑 어? 투린 그래서 이미 흩어졌어. 오케이. 어, 그래? 예. 나도 그러면 어. 찾아볼게. 혹시 모르니까 양한 마리만 잡아가자. 나나 나 있어. 나 있어. 양쪽 20개 있어. 어? 좋아. 그럼 잠깐만 줘볼래? 아나 궁금한 게 어, 왜? 이거 왠지 모르겠는데 상자에다가 아이템 놓고 부게만 복사되고 있는 게 아닌가? 너그 와중에 보동색 양털 만들려고 나한테 양털 뺏어 간 거야? 음. 아 너는 너도 넣다 진짜. 리스펙한다 <웃음> 진짜. 그것도 <웃음> 예쁜 거 중요하지. 음. 언제나 항상 이제 정갈 있게 자는 것. 예쁜 거랑 정갈이랑 무슨 상관이야? <웃음> 약탈자들. 아, 아. 오. 하지 마. 어어 잠깐만. 약탈자 안 나오는 거야그니까 음. 스켈레톤만 나오잖아. 어? 아야 우리 앞에 디이 있어. 우리 앞에 디이 있어. <웃음> 물속에 그라운도 있던데. 어? <웃음> 찬거 말쟁이. 아, 말쟁이 제가 그 아까 말한 절대 못 깨는 난이도에서 절대 못깰것 같은 난이도가 이제 그 패치였습니다. 아. 아. 아 그러게 절대 못 거면 엔더맨도 안는 거고. 그럼 엔더맨도 안 나면 앤돌도 못 가네요. 음. 어, 정말 예리한 그 질문이셨어요. 아, 그걸 <웃음> 아, 고친 거구나. 아. 원래는 그랬습니다. 근데 마을이 진짜 유난히 안 나오네, 있어 음. 봐. 연비랑 저랑 킹 파서한테 서킹 파서. 어, 그... 킹 파선에서 철 얻었음. 우리는 저거 하나씩 만들게 방패. 오케이. 야, 진짜 아직도 마을 찾은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예스 예스 대박인데? a t are you doing? I'm going to yes, yes. Yes, yes. Yes. Oh, y e 알레이 s Yes. Yes. Yes. Yes. Yes. 뭐.. e s Yes. y e 어? Yes. y 뭐 야 마을 얼른 찾은 다음에 부를게 아니 금방 나오겠지 뭐 설마 마을이 이렇게 없겠어? 하나 좋은 생각났어 저기에 지옥 유적이 있거든? 아 그래? 어디? 저거를 캐서 어. 지옥 문을 만들어가지고 아 캐기보다는 그러면은 야 용암 발견하고 물로 지옥 문 열어버리자 엔더로 가는 거 해가지고 그냥 어떻게든 깨 뭐. <웃음>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도 쉽지 않아 어, 맞아. <웃음> 아, 쉬운 적이 없긴 했어. 쉬운적이 없어. 쉬운, 쉬운 <웃음> 그러면 조금만 더 쉽게 해드까요 아, 근데 존심 있지. 그 캐빈님? 야 투디야. 말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그러면서, 있어. 그러면 어, 그 아, 그 참고로 이제 피글린과 금으로 거래를 하면은 아, 아 맞아 확률적로아 그걸로 하라는 거였구나 음. 잠깐만 이거 철 구하면 지옥문 열수 있다 지금 용암 발견 음. 어 오케이 아니 근데 마을 나철있 소가 물 타고 올라와요 나 양동이 줄게 소가 물 타고 그런 게 재밌을 어. 때다 한창 어니야아니야 왜? 재밌는 경험 시켜줄게 어?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나니야 알았어 거기서 나와요 어 알았어 알았어 야 실망이다 왜? 어떻게 이렇 게스트한테 타 그럴 수가 있어? 다음부터 나를 불러서 시키도록 해 <웃음> 후교석 부수고 있을 테니까 <웃음> 그럼 딴 데서 새로 하면 되잖아 <웃음> 아니, 여기 이미 틀이 ]인가? 조금 있어서 아, 아 여기다가 만들게 그러면 이거 잠깐만 철 곡괭이는 안 돼? 폴 곡괭이? 까지 어. 하면 딱 맞긴 한데 그래 그거라도 하자 라이터까지 딱 가능하다 오케이 옆에 새로 만드는 게더 빠를라나 진짜로? 아니 할수 있어요 저희 어 근데 새로 만드는 게더 빠를 것 같은데 빗소리 다 만들어가 아 그래? 만들었어? 어 양동이 내가 주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만들었는데? 음, 응. 그걸로 갈게 네. 열렸는데? 해봐. 가자 어 맞네? 가요? 야 <웃음> 어떻게든 왔다 어떻게든 왔어 와 와우. 내가 편적한 것봐. 와 아니야 그 스켈레톤 데... 있어 어... 스켈레톤 있어 스켈레톤 있어. 피글링 개 많아 피글링 개 많아. 금. 그... <웃음> 어어 어, 여기 오면 안돼 여기 오면 안 돼. 저 반대편 가 반대로. 어, 어 스켈레톤 반대편도 난리야. 어어야 다시 돌아가 능력이 어때? 아니야 일로 와. 아니야 일로 와. 아니야. 아니야 그냥 뒤로 나가. 난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내 보내줘. 내보내 <웃음> <그냥 따라오는데? 웃음> 우린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어 투디 옆에 금이 있었다고 이거 따라 나온다고 <웃음> 우리 셋이 뭐하고 <웃음> 자, 내가 여기서 금을 합성하겠어 금주기를 얻었어 아, 어, 어? 투디야 여기리는 응?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니다그렇게어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 예.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예, 예, 예, 예. 발목 조심하세요, 발목 조심하세요. 쪽에 금 있었어 그쪽에요 안 보여 혹시? 보여 보여 이쪽으로 이수 있어? 자자 뭐야? 어 좋아 천장 천장 머리 리고저 괜찮아 괜찮아 천장 머리 리 이거 머리, 이거. 머리. 이거. 그래. 어, 우리는 고기 굽고 있을게. 그 하고 와. 어어어 어, 어, 어, 어떻게든. 하고 와. 내 계획을 얘기해 줄게 투디야. 오케이. 너 뒷벽을 저기. 까고. 까고. 달릴 거야. 너 뒷산으로. 누구지? 아니 뭐지? 교환을 하러 가야 될거 아니요. 이거 어디서 날라오는 화살이야? 아 비수리가 쏜 거야. 오케이 싸워. 죽여. 잠깐만 나 미역해 잠깐 할게 미역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살짝 고개만 내밀어 볼까? 어 오지마. <웃음> 오지마. 여기 진짜 지옥이야. 와. 익스프. 오, 제발. 야, 이거 이상하다. 이거 태극기 휘날리며에서 본거 같은데. 참호. 전쟁 참호 이거. 바로 앞에 적군이 있어요. 바로 앞에 적군이 있다고? 적군 어, 어, 발목 때려. 북한군이야. 발목커. 오케이. 발목커. 발목 돼지 소리. 돼지 소리. 뭐야? 어, 야, 야 비켜 봐. 뒤로 와. 뒤로 와. 내가 거래할 수 있어. 피, 피글린이 아닌데 근데? 아, 그래? 어? 거래할 수 있는 애로 봤는데? 아니야? 어, 피글린이야? 아. <웃음> 제가 와. 주변에 스켈레톤 다 끌고 멀리 떨어질게요 H 우리의 운명을 대신이야? 너에게 맡긴다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아. 들어간다? 아. 갔다와 나집 만들고 있을게 아니, 아니 하나 둘셋다버있어야지 아. 아. 하나 둘셋다 멋있었지 아. <웃음> 살려줘 H야 <살려줘>. 아. <웃음> 아. 됐어? 애, 미안한데 개죽음이었던 것 같아 아. 아니 분명히 돼지 소리가 났는데? 왜 안보이지? 아저기있다 돼지가 한 마리 있는데 그 돼지를 스켈레톤 30마리가 둘러싸고 있어 절대 거래 못하게 아니 이거 진짜 가능한거냐고 근데 돼지 한 마리 우리 쪽으로 왔는데 지상으로. 돼지가 어? 죽였는데? 어. 아 어디 분 돼지였어? 아니면은? 어 어디 분 돼지였어? 거래 가능한 돼지였는데 우리 공격해서 어쩔 수 없었어. 아니 도망갔어야지. 당신들 하는 게 뭐야? <웃음> 그래서 밥을 뽑았어. 우리 집 왔어. 그냥 집으로 와. 그 돼지가 야, 왔다고? 돼지가 왔다고? 돼지 왔어. 돼지 왔어. 왔어 왔어, 왔어. 돼지가 왔어. 왔어 돼지 왔어. 왔어, 돼지... 왔어, 어, 왔어 왔어. 돼지가 왔어. 금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어. 내가 뺑뺑 어. 돌았는데 돼지. 너 양치기 소년이야? 아니야. <웃음> 아니 진짜. 어디 <웃음> 갔지 없잖아. <웃음>